나고, 내가 많이 변했어. 나 혼자 사는 것만 알다가 널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.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.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오래도록 함께이고 싶어 매일이 없... 니가 없는 내 하루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나와 함께 같다고 That's all I want 사랑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 부족할 일 없을 테니까 매일 니네 어깨를 건네주면서 기대시라 사람들 중에 우리가 우리가 되어진 건둘 없을 행운이기에 내가 더 놓칠 수 없고 너만 더 바라볼 테 This is all I want